개념 정리부터 해야죠. 자, 예를 들 이렇게 명사가 나와있어요. 명사가 나와있을 때어 얘가 명사야. 이런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수식어라는 말을 씁니다. 수식을 받는다고 해서 피수식어라고 얘기해요. 명사가 나왔을 때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 꾸며지는 거예요? 뒤에서 꾸며지는 거지? 뒤에서 꾸며질 때 끝이 수식어는다니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자첫 번째 나올 수는 게, 이것을 들어갈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갈까요? 상관없나요? 음.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번, 동격의 명사야. 동격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는 가족관계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톰을 해놓고 컴만 찍고 마이 h e r 가족관계, 우리 아빠 톰은 보여줘. 이젓 닥트, 굿 닥트, 훌륭한 의사시다. 이렇게, 이만 안다도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동격 시리즈 한번 갑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오고 ing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동격의 오브예요. 이것도 동격이에요. 얘와 뭐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동격이야. ing의 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거. 동격의 오브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격. 자, 동격쟁이는 또 하나 있다. 뭐가 있다?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다. 동격의 대절. 자, 여기 절이 나옵니다. 주어동사 절이 나와요. 요것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동격이 되시니까 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동격이 될 수도 있다. 자 참고로 있잖아 참고로 외도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러려면 앞에 있는 이 명사는 외도절과 동격이 되려면 적어도 퀘스천 같은 불확실한 명사가 나와야 돼. 응? 어? Uncertainty 뭐 이런 어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도절도 동격으로 쓰십시오. 이런 경우는 뭐가 나온다고요? 피수식으로 뭐가 나온다고? 얘하고 예, 동격이 되게 되잖아. 피수식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이런, 이런 단어. q u e s o 아니면, 뭐, 다우으이 스트링일 수도 상관없지만, 벼락성이니까 uncertainty. 이런 단어들. 어, 이런 들이 나오지. 자,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 봅니다.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동쪽이 아니라, 형용사예요형용사 형용사가 이렇게 나온다. 형용사에 뭐 살이 붙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알있지 전명구. 전명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이게 무슨 구라고 얘기할 수있는 형용사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 형용사구. 그럼 형용사구를 쓰이는 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명구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뭐도 있냐면, 자, 투부정사구도 있고요. 투부정사도 형용사구에 여기서는. 우리 협동사가 형용사로 사용됐으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뭐뭐 할, 뭐뭐 하는. 능동 미래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곱 번째, 현재분사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분사가 나오면 이것도 형용사인데 어, 요거는 능동 진행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 여덟 번째, 뭐라고 할수 있다. 자, 동사인이나 PP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꾸며준다는 얘기는 뭘 말할까? 이것도 형용사구고요. 이거는 수동완료의 이기 때문에 뭐뭐 뭐 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관계사절이에요. 절이 나왔네요. 관계사절. 어 관계사절은 두 가지로 나누죠. 관대절과 뭐로 나온다? 관구절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관대절, 관구절 공통은 뭐다? 그치? 앞에 나와 있는 이명사가 선행사라는 거죠. 선행사를 꾸며주겠죠. 그 선행사가 들어와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면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거고, 들어와서 부사나 부사구 역할을 하면 관계부사절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요. 이거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얘기도 돼요. 이생 예, 아, 물론 얘네들, 얘네들은 있으니까 표시를 해줄 거야. 알겠니? 결국은. 직격광이 되면서 도러서 정도 생략. 이게 바로 이제 개념이에요. 이제 개념을 마치고 바로 모로도아니면 살짝 실전을 하겠습니다 11번 보세요. 11번. 11번. 이렇게 나왔어. 자, 3% 내지 4% 정도의 자, 잘 봐요. 이런 걸 우리는 부분영사라고 얘기한다. 부분명사 들어본 적 있죠? 부분명사 나오면, 오브 다음에 나와 있는 놈을 주어 지급하더라. 그래서, 올시전이 주어. 그래서 동사는 아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 내지 4%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자, 아이들 태어나 아이들의 3 내지 4%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형용사가 나온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앞에 나와 있던 형용사 4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는.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요? 급격 방해 등에서 플러스 비형사가 생겼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도 serious enough to require medical treatment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학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언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왜냐? <목소리> <목소리> 이게 뭐라고? 비형사고요. 빨려서 나오니까. 그래서 요 3번 케이스를 uh, 예문으로 실례를 <목소리> 봤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어라는 거알수 있죠. 얘가 주어입니다. difference가. 그래서 이 between은 전치사니까 이게 전면고요. between A and B. 어디까지? impossible까지.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의 차이는. 지어놓고 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라이지가 4되죠 30대에서 붙습니다. 라인하면 뭐뭐 있다 라는 뜻이니까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차이는 뭐이냐면, 개인의 결단에 달려있다. 알겠어? 개인의, 개인의 단호함에 있다. 개인의 단호함, 개인의 결단, 또는 결심에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세 번째, 뭐가 해야 되니? 역사가 되게 있어서, 자, 이런 능력인데, 자, 지금 투구정사가 나왔어요. 벌서 to distinguish between A and B니까, 여기까지가 전체가, 이것도 모자 투구정사고. 여깄네. 아까 10방법 지시했습니다. 뭐뭐한, 능동미래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Distinguish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팩트, 역사적 사실과, 어, fiction입니다. fiction 하면 허구죠? 허구를 구별할 능력. 구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역사가들한테는 뭐다? 절대적으로, 어, 본질적인 것이다. 근본적인 그 것이다. 이해됐어? 납득됐어? 됐죠? 연습문제서 이렇게 세개 조금. 자, 이어서 이제 7, 8, 9의 사례를, 어, 7월 중에서 고기로